안돼, 이 부분은 진짜 수박수박 수박, 이야 이야 이야 대박대박 이야 대박, 이야 이야 헉, 오비키잖아? 안녕하세요 백설아? 어? 선생님 안 계신가? 선생님 지금 통화 중이셔 아, 그러니까요 어머니 지금 너무 재능이 있는데 <웃음> 이대로 그만두면 너무 아까우니까 <웃음> 네 백설아 저도 피아노 학원 다니게? 아 아니 그냥 놀러 왔어 <웃음> 아니 여기가 무슨 놀이터야? 놀러 오게 피아노 선생님이 언제든 놀러 오라고 하셔서 또 내가 심심하니까 데리고 왔지 <웃음> 참 가지가지 한다 너네 뭘 가지 가지야? 오이 오이 당근 당근인데? 아 재미없어. 설아가 꿈 쳐주기로 했는데 엔딩송 꿈. 아그 엔딩송 꿈. 그건 눈 감고도 치지. 너무 쉽잖아. 아우 저것도 잘난 척하네. 눈 감고 어떻게 치냐 사람이? 허풍 좀 그만 떨어라. 눈 감고 당연히 칠수 있는 거 아니야? 그걸 자랑하듯이 얘기하냐? <웃음> 뭐? 와 백선아 멋있다! 왜 당연한 거를 자랑처럼 얘기하냐? 어? 눈 응. 감고? 그럼 한번 쳐보시던가? 오 진짜 설아 눈 감고 대박! 와 진짜 가능해? 나도 안 해봤는데 아마 칠수 있을 것 같아 건반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마..마음속에? 안 해봤지만 와 대박! 박수 눈 가리고 치다니 대박! 와 진짜 대박이다! 백설아 최고! 아 나도 이렇게 처음 쳐보는데 쟤네 박수인 너도 해봐! 너도 칠수 있다며? 뭐? 내가 못칠것 같아서? 하! <웃음> 이 정도야 껌이지 오 박세희도 과연 문가리고 엔딩 송을칠수 있을 것인가? 아, 안돼까지거 쓰지 그 잘하는 건 인정이다 솔직히 처음 해보는데 이게 되네? 어떻게 저렇게 뼛속까지 재수 없을 수가 있지? <웃음> 어? 너 왕벌의 비행 연습하고 있었어? 어 왕벌의 비행 너도 이거 칠수 있어? 응 음. 쳐본 적은 없는데 유튜브에서 본 적은 있어 아너 듣고 바로 친다며? 근데 이건 눈 가리고 못 치겠지? 눈 감고? 오키님들은 눈 가리고 왕벌의 비행이 가능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난 불가능하다에 댓글 달 거니까 야설아야 해봐 피아노 건반이 너 마음속에 있다며 할수 있을걸? <웃음> 오비키 너는 피아노 바이엘이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나 본데 피아노 10년 친 나도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? 근데 눈을 가리고 가능이나 하겠어? 한번 해볼게 뭐? <웃음> 오 봤지 가능하대잖아 우리 설아는 못뭐 치는 거 없어 피아노 관련해서는 하! 그건 해봐야 알지 못칠것 뭐 같은데 내 생각엔 이렇게 빠르고 어려운 곡이야? 아니 이렇게 어려운 곡을 눈을 감고 반대 와 대박 우와 아. 어 누구니? 설아 왔니? 어? 아, 안녕하세요 아씨 진짜 눈 가리고 쳤네? 헉! 아. 선생님 선생님 설아가요 눈 가리고 왕벌에 비행쳤어요 눈을 가리고? 아.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요 웃긴인데 <웃음> 설아가 피아노를 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선생님도 좋아요 눌러야겠다 아까 잠깐 들었는데 너무 잘 치던데 게다가 눈을 감고 친 거라니 너무 대단한데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설아 피아노로. 코 눌러주기 대 성공! 성공!